천일입니다 천일 천일 어, 법사에요 음, 음. 오늘은 어, 양력으로 2021년 신축년 어, 어, 6월 7일 음력으로는 4월 27일 병술일 병술입니다 어, 음. 아이 천일이 밤에 대련전 마치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막 바쁘게 이렇게 떠들려고 하다 보니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는 건 좋은데 그거 말고는 아 그때그때 여러분들이랑 이제 그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교통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천일이 어, 이제 시간이 잘안 맞는다든지 좀 그럴때는 천일를좀다 대주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좀 많고 그래서 어떤 생각에 어 이거 실시간 라이브보다는 그냥 아주 편한 시간에 이렇게 떠들어서 어 이야기를 해서 음 유튜브를 이제 꾸준하게 올려주, 올리려 고는게 어떨까 싶어서 어 오늘 첫 스타트를 며칠 전에 그 천일이하는 어느 분이 천일이데 무슨 사이트를 한번 유튜브 뭐잘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런다 해가지고 들어봐달라고 해서 확인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천일이 잠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트가 천일이 유튜브 들어갈 때마다 나오는 그뭐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충 무슨 어떤적인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에, 천일은 이 각자 그 유튜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니까 그걸 다 보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 별로 없어요. 천일이랑 생각이 다르다 해가지고 천일이 그걸 갖다 뭐라고 하고 싶은 거 별로 없어요. 후사람 어, 그 무조건이니까. 근데 어떤 생각이 아 이런 게 혹세무인 이 아닌? 이런 것이. 그러니까, 거긴 뭐, 배웠을 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아, 이런 게 바로 혹세 문민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오늘 잠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서울 한강, 한강에서 그, 대학생이, 물에 빠져 죽었고, 거기에 이제, 자살이 타살이니, 그런 이야기가 많이,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그 얘기를 까식거리를 삼아가지고 무속인들이 유튜브에서 확 떠들어대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응? 많이 많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응? 그런데 이천일 굳이 그 유튜브 방송을 안 봐도 그 대충 어떤 얘기지는 감이 와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뉴스 뉴스나 이런 방송의 삼지가 다 돈벌이 아니야. 응? 돈벌이. 까십적인 얘기를 갖다 혹해, 혹하게 e 하게 해가지고 어? 낚시성 h 어떤 방송. r s go, taxi s 천일도. 근데 제자들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v e h u n 이이 p here, churn it o 나가 h 나 y s 나 i 나 I don't k 고 o w tomorrow would come u n d e 그런 어떤 그 가십적인 기사를 해가지고, 막, 그 말도 되지도 않는, 지풀도, 신도 모르는 것들이, 막, 뭐, 술레발에 쳐가지고, 진짜, 그, 그, 독쇄문민이에요. 독쇄문민. 모르면 가만히 놔야지. 응, 가만히. 요즘, <웃음> 요즘 그, 저기, 상수도, 상수도 저거, 공사한다고 난리인데, 아까 깨다가, 도로 깨다가 하더니, 포크레인 다시 오는 거같아 나참 아주 나 짜증나 이거 저 언제 끝나 1 0월달에 끝났대 <웃음> 자 얼른 여기에 끝낼게요 그랬는데 그것도 흑생이라는 거예요 어? 그 천지일이 어느 분이 들가보라 여서 봤던 그 사이트에서 그 얘기인직선 뭐냐 하면 화면에다가 뭐 주문대까지 쭉 적어놓고 걸어놓고 음악을 틀어놨어요 어? 음악을 틀어놨어 그러놓고 뭐라고 썼냐 어, 이것만 들으면 영가가 자동적으로 천도된다는 거야. 응? 그것만 듣고, 그 주문 에에 써놨는데, 주문도 예외 하겠지. 나오는 음악 듣고, 여, 영가, 응? 그, 그, 저기, 그 주문 외우고, 그러면 누구나, 누구나 천도시키고, 목관양마다 다 천도된다는 거지. 응? 그 얘기를 천일, 천일 딱 보면서 뭐라 어 거기서 배경 깔려 나오는 음악 이천이 모르면 몰라도 중국에 응? 중국이 어디 그그 응? 그 중국 중국 중국은 놀라지, 보니까 막그 중국은 놀래지 불규적이다 우리가 막그야리꾸리한 음악 노래 많아요 응? 우리가 알지도 못한 막뭐 약간 그 비음색해가지고 위를 뭐 야리꾸리한거 그거 하나 딱 걸어 인크 걸어놓고 아그 옥새범인이 옥새범이 여러분들 보세요. 음. 수술하고 수술을 하고 아파서 병원가서 병원가서 수술을 하고 안걸렸어 수술을 하거나 잘라내거나 뭔술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민간요법으로 나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물론 진짜로 민간요법을 나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야 반해 하나.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술을 하고 도려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민간, 민간요법으로 나설 수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응? 자, 그러면 또 하나 들을까요? 여러분들 그저 예수님이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어 응? 그런가 보다. 우리 진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갈것 같아요? 아니에요. 응? 아미타불 부처님 세번 외우면 저기 그극락정토 그, 환생한다고 올라간다고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세분다 불러보세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불러보세요 이름. 아미타불 이름을 다 혹세 분이에요. 여기 다. 응? 혹세 분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응? 치료를 응? 치료를 병원 가서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응?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민간요. 근데 딱 그냥 그냥 화면에다 걸어놓고 그 그림도 보니까 우리 우리나라 버린다. 대부분이 그 그림도 보면 다 중국 그림이에요 중국 그림 중국 그림 중국 그림 중국 어막뭐 알지도 못하는 뭐 주문 거자 중국 거리, 중국 거리, 중국 거리, 중국 거리, 중국 거리, 중국 거리, 그렇게살 필요 없어요. 응?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서울대, 이천이그 바천일대 표현을 많이, 아니, 저, 이, 이 서울대 표현을 많이 해줘요. 해주는데, 서울대, 뭐라고 얘기해, 그, 그 표현들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서울대 있잖아. 그거 아무나 갈수 있어. 어떻게? 야, 이것만, 이 소리만 듣고, 이거 이 주문만 해야면은 서울대 다갈수 있어.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서울대 누구나, 누구나 가요? 누구나 가? 아니잖아. 뒤질라기 공부해도 못한다고볼까요 못 그런데, 야, 서울대 있잖아. 너 이거 화면에 나오는 거 주문해오고 이 경소리 이거 막 들으면은 너서울대다갈수 없다. 다갈수 있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공부 안 해도 너갈수 있어. 응? 야. 뭐로 저기, 어렵게 저기 공부를 해? 공부 안 해도 돼, 야? 그런 똑같은 거예요. 응? 그거랑. 세상에 그럴 것 같으면 귀신 그 문제 하나 더 올게요. 어느 부당들이나 제자들이 올바르게 구슬 못 하고 헛구슬 해가지고 천도를 못 하는 경우 있어요. 있어요, 진짜. 응? 그래서 천일이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응? 천도는 아무나 시키고 구수나 아무나 하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절대로 무식하면 그냥 무식한 대로 살아야지 혹세무엔 하지 마시라고 마셔요 응? 마셔요 야 너도 공부할 필요 없어요 공부하러, 공부, 뭐하러냐 그냥 있잖아. 내 얘기만 듣고 이것만, 좋은 것달잘 들려. 누구나 공부 잘할수 있어? 그거랑 똑같아요. 공부 안 하고 서울대 가요? 아니면 좋은 점수 나와요? 야, 너희들 공부할 필요 없어. 이거 있잖아. 누구나 이것만 이렇게 하면 있잖아. 누구나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누구나, 응? 대그룹에 회사에 입사할 수 있어야?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모르면 그냥 무식한대로 무식한 대로 하라. 괜히 혹세망이나 하지 말고. 아시죠? 그리고 이천일들 얘기하는 거있었잖아요 좋은 무당 만나는 것도 니들 복이라고. 나쁜 제자 만나가지고 돈 버리고 몸 바리고 어? 신사 조지는 거. 그것도 지 복이요. 무슨 복? 더러운 복이지. 좋은 복이 아니고. 호복이 아니고. 악복이야 악복. 아셨죠? 명심들 하세요잉? <웃음> 바깥다가 시끄러워서 잠시 잠시 지렁을 때 한번 해봤어요. 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봐서 영상도 괜찮고 기존에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막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동시에 올리다보니까 이 채널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랬었는데 한번 이게 예전에 맨날 매년 전에 방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 업그레이드하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잠깐 잠깐 올릴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쨌든 오늘 월요일 어제 현충일이었고 6월 6일 응? 현충일 하, 우리나라 그 지켜주신 호국 영령들이 안 계셨으면 현재 우리가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감사한 일이죠. 자, 새로운 월요일, 양력 아, 6월 7일, 아, 모두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여기까지만 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